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이건 저희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보면 기술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전기전자 쪽으로 거의 엔지니어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근무하시고 나서 6 0 넘으면 퇴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할수 있는게 그 경비원이라고 하나요? 그런거 말고는 새로운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 엔지니어로 퇴사 하신 분들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저희 회사로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찌격태격 하면서 제품 설계를 하고 제품도 만들고 있어요. 공장이라고 합시다. 공장. 연구소라고 해도 되고요.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평균 나이는 66세 그리고 저희 입사 나이는 거의 뭐 신입사원 입사 나이가 65세입니다. 그 공장은, 연구소는요. 왜냐면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재밌는 발상이긴 한데 잘 되겠죠? 네, 앞으로 저희 쪽 연구소에 그 규모가 좀 지금 아주 작아요. 세분 밖에 안 계시는데 앞으로는 거기서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분한테 너무 쉬워 가지고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거 만드는 건 거의 전에 같이 작업할 때 가보니까 작업하다가 충전기가 없으면 충전기를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저희 판매하는 것 중에 인버터가 있는데, 인버터 태운 게몇개 있었거든요. 태운 거 갖다 드리니까, 기판에 패티 패턴을 패 애칭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수리하시더라고요. 참, 엄청납니다. 그분들이랑 이제, 이거 말고도, 음, 캠핑카 매립형 파워뱅크가 처음 나왔지만, 이거 말고 이제 다음에는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를 만들 계획이에요. 자동차 인산철 배터리를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를 만들면 절반을 에러가 떠요. BMS 때문에. 그 문제를 그분들이 해결을 하더라고요. 아예 기판을만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는 올해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우연히도 거기 모인 분들이 그 변압기 또는 태양광 MPPT라고 하죠. 그리고 충전기 쪽에서 한 30년 정도 설계하고 제작하시던 분들이에요. 공장장님 급들이에요. 세분 다. 그분들이 이제 저걸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어요. 뭐냐면 캠핑카에서 쓰는 통합 전기 제어장치? 뭐냐면 기계한 대로 한전 충전도 되고 주행 충전도 되고 태양광 MPPT도 되고 또 뭐가 있죠인버터 많이 쓰죠. 인버터도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동 절체 기능도 있는 통합 전원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요. 너무 쉬워하시더라고요. 겨우 그런 거 그러시면서 자 오늘은 뭐 제품 설명보다는 요거 만든 분들 얘기를 좀더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엔지니어로 30년 이상 일을 해오시다가 퇴직한 분들을 만들어서 연구소 겸 공장을 만들고 이제 그곳에서 과제를 정해서 앞으로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 물론 이거 보신 분 중에 아, 지금 평균 연령 66세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곳 같이 참여할 생각이 있다 그런 분은 연락을 주셔도 좋아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기전자 엔딩지니어 쪽으로 장인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예 이상으로 오늘 저희 어르신들이 만드신 3 6 0만페짜리 캠핑카 매립용 파워뱅크를 소개했습니다.